자 오늘은 케몬에 또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오두막 감성 오두막에서 처음 촬영 예정이고요 짜잔 자 피크닉을 이런식으로 오늘 브랜드는 필라 저희 치코 카라반에서 필라 아웃도어 아,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사하러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네요 음. 여지없이 평일에는 촬영을 하는 캐모네 촬영 대관도 많이 하고 네아 어, 필라 아요 필라 아웃도어 브랜드랑 이렇게 콜라보로 촬영을 합니다. 차량 이쁘게 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짜잔. 오이 원두막 오두막은 참잘 지은 것 같아. 그죠? 여기가 한국이야? 어디야 대체? 오 오늘 신발도 보시면.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. 이뻐 이뻐 음, 우산도 있고 아 캐리어도 있네 아, 캐리어 이거 이쁘네요. 음, 음. 그렇습니다. 내가 만들었지만 참잘 만들었어 모델분들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필라 콜라보 아웃도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때 떡까 받았어. 저거 빌라 빌라 자꾸 떨어져. 빌라